그, 뭐지? 그 속성, 속성을 하나씩 새로 그냥 추가적으로 모드 찾으면서 그거에 맞게 룰 다시 모딩을 또 하고, 그렇게 강화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속성을 바꾸는 게 있거든. 그걸 속성을 바꿔가지고 좀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극한까지 그 무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마지막. 무기마다 다 다르나 보네, 속성. 무기에 알맞는 모딩이 다르니까 그모딩 따라서 속성을 바꿔 끼워야 돼 칸에 아 그거 그냥 검색하면 나오겠지 보통은 검색하면 어떤 무기에 대해서는 이거 꽂는게 더그다가대다 음. 근데 초반무기들은 특히 브레튼 MK1인가? 그거는 양산형이기 때문에 빨리 버리고 다른 무기 찾는게 나아그 줄었다 어, 브레튼 30다 찍고 버렸다 박아 뭐, 놨다 그거 뭐.. 어떤 무기로 갈아 끼웠는데 그럼? 어.. 또다른것 대원이 말로는.. 어, 잠깐 무기 이름 좀 볼게 아 MK1 스트론이네어스트론으로 갈아 끼웠어 그건 샷건이고 퓨리스는 그 총.. 기관단총 같은 거고 퓨렉스는 그거 해갖고.. 보호... 아닌데? 출방. 아 그.. 어 그래 그거.. 응, 건틀릿이네 그거 다 사는건데 왜 그걸 썼어? 어.. 일부러 그냥 대원이가 해 해라 했다 어, 하래. 어, 일단 그 기본 다 찍어놔래. 어차피 그리고 돈, 돈이 생각보다 좀쉬더라 어, 초반에 항상 그렇다. 어, 30. 야, 야 혹시 온라인 모드가? 어, 어나 됐다. 아네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 깨어지나 나는 친구만, 친구만 허용이라 돼. 있는데. 어, 나도, 나도 잘 모르겠다. 니가 온라인 돼 있을 거야. 아마 온라인 보면. 어, 그, 아, 추가 아, 아, 안 되던데. 아, 클리러웠어 나중에 바꾸지 뭐. 한판 해보고 바꾸자. 그건 솔플 상태로 나가야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한판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 저기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냥 깡돌에서 다 조져버려라. 이거 선별 미션이다. 그럼... 나 그거 할 수, 있, 나, 나못 조지는 거 아이가? 안 되나? 아닌데? 에다, 안 죽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돼. 니 어, 네 레벨에. 아, 근데, 돕구나. 이거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 내 거부터 딱 해야 될것 같다, 나중에. 어? 좋은 게 떴다. 대원이랑. 저거! 어, 적은... 어, 어, 뭐야? 저, 저. 적... 아니네. 아니네, 이거 해도 되겠네. 무기랩은 올릴, 때 내가 지금 무기랩이 다한 자리 있으니까. 몇판 해야겠다. 좋았어, 저거 넣시다 좋았다. 저거 덫이다. 나중에 나좀잘 챙겨둬. 어, 지금 니가 어딘지 안 보이거든. 나도, 나도 이거 귀여워 어, 모르겠다. 이거. 빨간 거 따라가면 돼? 아, 찾았다. 저거 는 조지러 간다. 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나. <웃음> 길못 찾고 있나? 어, 길을, 길을 못 찾겠다. 하도 안 해가지고. 그거 그, 그냥 내 표식 따라서 오면 대부분 되는데. 근데 그러다 길 잃더라, 나 이거. 심각한니니 네, 네 이름표가 이는데 사과하자 이거 이 빨간 게 열렸다 어, 다쳤다 는데아 제발. 야, 저건 저기. 어디? 있어 저건 어쩌자. 길이 어디 어딘지... 좀아모르겠다모못 진짜 아 여기인가? 니혼자 <웃음> 네 엄청 뒤에 있는거 같다 지금 아 잡았다 아 독딜을 켜 꺼져 아, 아 되게 꼈는데? 제발 왔던 같은데 왓왓왓왓왔는데 씨바 저건 어디 갔는데? 너가 잡았나 그랬어? 아, 잡았구나. 저거 <웃음> 는서 누가 잡았어. 언제 잡았지? 옛날 나랑 대원이랑 그거 왔다. 처음 시작했을 때길 잃었다, 이거. 그 자켓 그렇게 하러? 어, 생각, 생각, 생각 생각보다 어려워. 진짜 어렵다. <웃음> 옛날에 한판 하는데 그래도 다 10분 걸렸다, 애들이랑. 아, 진짜. 아, 이거는 바로바로 적응했는데 똑바로 온거 맞지? 어, 내 따라온다. 오케이. 왜 그래? 블랙 점프 잘하면서 갈게. 아왜 컨트롤을 못해. 블랙 점프 한 다음에 한번더 시프트 누르면은 더 멀리 날아간다. 어. 우클릭이나 시프트하면 멀리 날아가는데. 근데 나뭐 어. 걸렸다 지금 상태에. 나 그럼 잘째고 있을게 그냥.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 어 오베론 시 c 설계도 완성됐다 어디. 완성된게완성된거임어 아, 완성됐다고 뜨더라 점프 아이씨 저 녹색깔 표식 있는 지점으로 어을 옷을... 빨간색으로 뜨는데 왔다 도착했다 아, 제발 왜 이렇게 못하니 오베론 셋이 설계도를 획득한거 아니니? 아니요? 획득도 했고 <웃음> 완성이라고 뜨는데 왜지? 완성? 음. 뭐 혹시 주조소에다 올려놨냐? 몰라 그럴수도 어.. 그럴수가 일단 잠시 나갔다가 그거 하면 되지 아. 나간 다음에 어, 어. 그 분대 떠난 다음에 e s c 상태에서 메뉴 띄우면은 이이 어, 옆에 사람 표식이나 뭐 그런 표식이 있거든 어. 그거 클릭해서 온라인이 아니라 친구만 가. 아 오케이 했다 어아 내가 잘못 눌러서 바뀌었나 보다 와봐 쩔좀 봤잖아 무기 레벨 좀 올려야겠다 <웃음> 나는 아까 거기 또다시또갈 또갈 거거든 가봅시다 어내 아, 랩작 잘 되더라 생각보다 어 높은 지역이니까 잘 되지 니는 아마 이거 이거 보상 받으려면 한판더 깨야 할거야 뭔 보상?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 이가 어, 어떻게 하지? 잠깐. 만 나, 어. 나그 뭐지? 뭐 아홉 번 깨는 거 있던데. 아홉 번? 아무 친구 미션이나 아홉 번 깨기. 친구하고 같이 깨기 그런 거임. 아니까 그러니까 친공. 아, 친공 아홉 번. 어, 그런 거. 그런 거는 보통 그냥 대부분의 미션을 깨면 그. 이따라 네, 갈게. 근데 니랑 나랑 속도가 차이가 많이 심해가지고. 익숙한 사람하고 안 익숙한 사람의 차이지. 최대한 따라가고 올게. 됐다. 뿍. 어... <웃음> 여기서 개기면 되나? 아니. 점점 앞으로 가야 계속. 어? 어 잠깐만, 수... 그려, 어디지? 그냥, 재밌었다. 그냥, 살아남, 살아남을 자신 이 있으면 표식. 응. 사라져라. 그니까, 니네 주변에서, 템이나 쭈으면서 살게.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 저거는. 웰컴투더저거넛 뭐야? 저거는. 옷. 저거는. 옷. 난 저거는 서워한다 저거는. 옷. 저거는. 옷. 저거는 터있으면 같이 그냥 경험치 먹지 어. 그래도 니도 좀 패라 패면 좀더 들어온다. 어 근데 패. 오 왔다 어, 저거는. 그거를 그거를. 잘못 끌리면 그래 된다. 나 죽는다. 어아 위로 가야 되는구나. 야 내가 도망은 빠지라고 하면은 내내 어. 내 주변에서 빠져라. <웃음> 오케이. 저거는 나오면 니는 휩쓸리면 한방이다. <웃음> 어, 굿 간다. 그래서 일, 일부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다 이가아 제발. 왜 내가 원하는 저건너시란 놈은 니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남이거든. 아, 왜아 저거 저거 다고 Where the j u g g e r nut? a I'm here. <웃음> 스페이스, 스페이스 강, 스페이스 강으로 다 찍어 내리면 사라진다. Fuck you. Fuck y o h hello. 그래서 저건 어딨냐, 이 새끼들아. 네, 저건 내놔. 내놓으라고. 내놔. 음, 이런 짭졸도 말고, 저건 어, 저건 어, 뭐, 내라 강공격 죽밥 꿀잼. 음. 와죽밥 너무 좋다. 야 프리엑스 랩 레버 뺐다. 와 뭐야 너무 빨라. 저거는 어디 갔노아 저건 옷시다피해피할게 피해, 구석구석 저건 옷시다 <웃음> 죽었나? 끝. 죽었다. 어? 빨간 거 따라가면 돼요. 아, 내려가서 하지? 저 따라서 오세요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나비 켜라. 나는 지금 라디얼 자벨린 올려다이 새끼. 안되네. 아.. 무서운데. 야 아, 엘리베이터 불렀다. 일거나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아한 아, 번씩 기렉걸린다안대쪽으로 갔어야지. 여기다. 멍청아. 멍청아. 아이 멍청아. 이 당근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너 때문에 렉 걸리잖아. 나 때문에? 니 렉도 디스코드 타고 여기로 오고 있다. 아 진짜 렉.. 렉 그거.. 나 전염된거가? 응.. 렉도 전염된다 인마 아.. 람할까 저거를? 후들겨 팸되나 이거요 저거 포기하겠다 그냥 가가지고.. 점프.. 쪽으로.. 점아 어. 왔다 네, 덕후 니 피가 오. 좀 많이 안좋은거 같다 아하.. 대량이 <웃음> 하필 그거다 잠깐만, 나나 나 디코에 빨간 딱지 좀 점프. 붙이고 올게. 빨간 딱지 왜붙임 그거 내 디코 가입한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외국 애들 떠드는 소리 난다. 점프, 점프로, 점프, 점프. 사라져라. 아, 제발. 아, 독불이네, 씨불. 점프, 점프. 이제 초록색으로 뛰면 되나? 어 이제 그냥 저기로 개도려도 된다 그럼와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어? 어디로 가려지? 저기 어떻게 도래 갈까요? 음, 뭐 이쪽으로 가면 되죠? 하이! 반갑습니다 이 새끼들아 되죠? 그냥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개도래라 어 제발 개도했 지금 어 나도 지금 40... 그쪽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쓰레기 좀 퇴치하면서 가고 있다 아, 거지. 아, 있네. 사라져라, 다 점프. 도착이네. 아. 어, 뭐야. 점프. 야, 야. 음. 점프. 저, 뒤에 뭐 점프. 있는 줄 알고 점프하다가 떨어졌다. 두 번. 잘못 점프했네. 뚝배기. 음. 점프. 점프. 그냥 걸어갈걸. 어, 먹게졌다브롤로포지션 아... 피스트. 아, 격투 전문화. 점프. 점프. 피스트 거 하나 얻었네. 음. 아, 저로 응. 덤프레시. 덤프레시. 아, 저러 가야되네. 아, 저거넛 꿀잼. 킹거넛. 에칼, 에칼 익절에 다 쓸린다. 오케이. 여기서, 덤프레지 저로가야되덤프레의이네 익절티드 블레이드만 제대로 강화, 응. 뭐든 썰어 제킬 수 있는 그런 놈이 될거 진짜. 아, 저, 나이, 아 나이 어. 그럼 4번에 몰빵해야겠다. 야, 한판더 뜰, 절에도. 근데, 그 4번은, 그냥, 레벨이 오르면은, 아, 아, 무시무시해지나 그냥, 레벨 오르면 아서 올라가는. 그니까, 러 빨리 레벨 오르고 싶다는 그거 아닌가. 조용히 해. 당근 말은 듣지 않는다. <웃음> 선명한 선택이다. 니말 네, 네 됐다, 내, 내 모프레인 계속 꼴등 되겠다. <웃음> 갈근길. 아, 제 못해 진짜. 계속 골딩이다 이거. 어디 보자, 이제 뭘깨냐 어? 아, 이러가는 게 아니구나. 내 네, 마우, 마우스 컷에서 그거 좀 끌게.